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바로 이 바이오 제약주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주는 상승을 했지만 바이오에 비해서는 뭐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 바이오 관련주 중에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바이오 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가장 좋았고 유바이오로지까지 1 0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크,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상승 배경은 차세대 제약바이오의 차세대 먹거리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의 이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을 말하, 말하고 이 이, 그동안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발효식품 등에 활용해왔지만, 어 현재에는 신약개발과 바이오 제약 분야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바이옴은 비만세균과도 영향을, 영향이 있는, 어, 그런 그 미생물이고, 이 단순히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현재는 이제 더 기능성으로 면역질환, 대사질환, 또 이런 또 희귀 질환에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면서 이 앞으로 이 시장의 규모는 올해 2억 6,980만 달러에서 23년까지 14억 달러 규모까지 연평균 31%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한가 종목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문 성신양의 우 코롱글러버 우 우선주 그리고 상장 유지 결정이 된 스카이문이 상가를 갔습니다. 시가총액은 293억 150억 91억 아주 뭐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뭐 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한국 어 요놈도 261억 이이어 이런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 시간에 이어서 전일에 이어서 엔투텍 지에노니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에노니 리튬 관련 주고 이 지에노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엔투텍까지도 오늘 또또 또 다시 이제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1700억, 지에노니는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덧 5천억대까지 올라와 있고 윈텍이는 mlcc 대장주죠 얘가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네개 CJ, 젠큐릭스, EDGC, 매드팩토 매드 이런 종목은 다 제약 관련 주죠. 이 보시면 이 바이든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면역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주인 CJ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갔었지만 시가총액은 2천억대고 젠큐릭스 시가총액 300억대입니다. 유방암 진단키트 또 EDGC는 암발생그 액체 생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이 얘가 이제 상아가를 갔지만 시가총액은 1600억 매드팩토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오늘 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바이오사이언스 대장균이나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고바이오의 고바이오랩 얘도 마찬가지로 대장류죠 상한가를 갖고 고바이오랩은 17% 상승을 했습니다 얘네들 두개다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 기업입니다 주당 5,938원에 적자를 냈던 CJ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은 2천억대 고바이오가 3천억대의 수준에 있습니다 부채는 이제 다소 낮은 수준에 있고 이 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평균 PBR은 2.78배 수준입니다. 이두 개의 기업이 대장주면서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놈을 보시면 이제 BP도 P, 퍼가 49배, 랩지노미스가 이제 다섯 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주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트론바이오퍼 49배, 유바이오 로직이 이 인트로이나 유바이오는 낙포 과대 종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나 있던 낙포 과대 종목도 3에서 6% 이런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000억 대, 어, 2,800억 대 수준에 있었던 요두개 종목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시총이 가장 낮은 놈은 이제 BP도 얘가 오늘 7% 반등을 했고, 어, 부채는 이제 5, 어, 5% 수준에 있고,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던 BP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들 기업의 사업 내용과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J바이오사이언스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전문기업이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어, 기반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 중인 CJ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요 전에 있던 이 고점 나인대 있죠? 36,500원대를 오늘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고바이오, 얘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사업, 또 마이크로바이옴 면역질환 치료제, 글로벌 임상시험을 국내 최초로 진행 중입니다.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최초, 국내 1위, 세계 1위,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뭐 이런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죠. 얘도 지금 17,000원대를 강하게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한 고바이오 BP도 얘는 종근남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CDMO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BP도입니다 실적은 21년도 비해서 41%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소마젠 얘는 마크로젠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36.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 소마젠입니다. 마크로젠 유전자 편집 마우스 국내 유일하게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컴퍼니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생물학적 체제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진노맨입니다 그리고 경구형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함암제 파이프라인인 CN001 위암치료제 임상 이상을 진행중인 기업이 진노맨입니다 오늘 뭐 12% 급등을 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연세의료원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센터를 개소한 종근당 바이오 200일 선에서 오늘 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8% 급등을 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체외진단 서비스 진단제품 개발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어, 이 분변에서 DNA를 추출해서 장내 유익군과 유해균을 포함한 장내 환경건강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랩지노믹스. 어 얘도 이 30, 42%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5천원대죠. 이 5천원대를 더 이상 이제 빼지 않으면서 오늘 강하게 이제 상승하면서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노포커스 얘는 맞춤효소비 마이크로바이옴 효소치료제 개발기업입니다. 얘는 뭐 지금 9천원대에서 4천원대까지 이제 하락했었던 제노포커스 인트롬바이오 대장암원인 마이크로바이옴 제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트론 바이오 어, 실적은 뭐 41% 감소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인트론. 유어 그리고 유바이오 로직은 리스큐어 바이오의 20억 규모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큐어는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된 최초의 약물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약물로는 이 최초죠. 지금 뭐 2만원에서 7천원대까지 하락했었던 뉴바이오로직이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오늘 6%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바이오주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바이오 관련주가 뭐 줄기세포부터 면역항암제 또 진단키트 뭐 기동한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 바이오주들이 어, 거의 뭐 완전 개잡죽 빼고는 거의 모든 종목이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그 정도로 이 강한 사이, 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추세를 더 이어갈지 어, 더 한번 더 관찰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